네, 여러분 신약성경통독이 이제 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번주와 다음주, 7주, 8주차만 잘 읽으시면 이제 우리가 목표했던 신약성경통독을 완독, 완독 할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훈련은 약간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범사의 강건함,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도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통독은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경건의 훈련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육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유익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7주차에는 네가지 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첫 번째 책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헬라어 표제가 프로스 에바브라이우스 라는 말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제에 따라 히브리서로 정해졌습니다. 히브리서를 두고 한 주석가는 신약에 감추어진 두 개의 보석 중 하나라고 부르는 한편, 또 다른 신학자는 1 3장 분량의 히브리서를 1세기 기독교 문헌 중 가장 고상하고 세련되었으며 가장 수수. 깨끼같은 책일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히브리서를 통독하다 보면 이 책의 독특한 점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과의 연결고리가 강하고 기발하고 독특한 신학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균형있게 설명할 뿐 아니라 그 방식이 생생하고 구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지위와 직분을 설명할 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멜기 세덱이라는 신비의 인물을 동원합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감추어진 것이 너무나 많은 책입니다. 다른 서신에 나와 있는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곧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아도 도대체 이 편지는 누가 쓴 편지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한 추측은 교회 역사 초기부터 베일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초기 교부들은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방교에서는 5세기 이전부터 이미 바울이 저자라는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히브리서 저자는 아마도 디모데와 함께 다닌 아볼로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저자를 누가, 신라, 빌립, 로마의 클레멘트, 브리스길라 등의 후보로 거론하며 히브리서의 학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한 3세기 교부 오리게네스의 말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정체만큼 히브리서를 받는 원독자들의 정체도 수수께끼입니다. 히브리서를 처음받아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히브리서의 원독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유난히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과 성전과 제사에 대한 내용을 볼때 분명 독자들은 구약과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언급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사용하고 헬라적 철학과 표현이 많이 나오는 점을 볼때 어,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한 헬라계 유대인 출신의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히브리서의 원독자에 대한 정체도 역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쓰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현재 독자들은 외부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4절을 보면 독자들이 과거에 극심한 핍박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이런 핍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핍박으로 인해 그들은 생명을 잃을 위험까지 취했습니다. 오랜 시간 걸친 외부의 핍박은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피곤하고 지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안에서 나오는 독자들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되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떠내려가다, 등한히 여기라, 미치지 못하다, 국게자아 죄를 버리고 등등 이런 표현들을 볼때 히버리스의 독자들은 아마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독자들 중에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은 배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배교는 단순한 이론이나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라는 긴급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목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로 박해받는 현재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흔히 공동서신 그리고 일반서신이라고 부르는 서신서 중첫 번째 서신입니다. 이 서신들은 교회 의 역사상 어떤 신학적인 중요성에 있어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의해 이른다는 이신칭의를 주장한 루터는 야구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야구보서 안에는 복음적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야구보서를 하찮게 평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루터는 1522년에 독일어로 출판된 그의 성경 초판에 야구보서를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야고보서의 배경연구를 통해서 루터가 비판한 야고보서가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서신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라고 징의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며 징의의 결과를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며 결국 믿음과 행위는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인물은 신약 성경에서 여섯 사람이나 등장할 정도로 흔한 이름이고 부가된 특별한 설명도 없어서 정확한 신분을 알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가장 유력한 저자는 세대배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세대배의 아들 야고보는 AD 44년에 순교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인정합니다. 공동서신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은 수신자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 서신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재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자들이 누구인지 알수 없지만, 본문의 내용을 출연해 보면 독자들은 저자와 같이 유대계 기독교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는 흩어진 열두 지파,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소개되는 말은, 당시 일반적으로 팔레스틴 바깥에 사는 여러 부류의 유대인들을 가르킬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 2장 2절에 나오는 회당은 유대인 집단의 회집 장소를 가르키며 동시에 유대계 기독교 집단의 회집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저자인 야고보와도 조화를 이룹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독자들은 세 가지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적인 핍박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핍박의 상황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까지 종교적인 핍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정치적인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이 사건들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소의 독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큰흉년이 발생하며 어려움에 처한 유대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모아 부조여행을 한 바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환난과 도전에 직면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아직까지 큰 핍박은 가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박해 아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공동체 안에 몇몇의 부자가 섞여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도 자신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독자들에게 먼저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이런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성도들을 서로가 잘 돌볼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서를 읽을 때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역시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당시 신자들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신자의 행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행위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청가물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오해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언제나 동면의 양면처럼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니는 관계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믿는 자로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으로 신앙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성도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책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아닐 거라고 주장합니다그 이유는 베드로 전서에 사용된 헬라어가 너무나 뛰어나다는 라 점과 또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박해가 로마 제국의 전반에 걸쳐져 있었던 박해였고 그리고 5장 1절에 언급된 장로라는 교회의 직제는 베드로 이후의 시기를 반영한다고 라볼때 저자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제자 중한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사의 저자가 베드로이든 베드로가 아닌 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든 모든 내용은 베드로 사도의 전성에서 나온 것이기에 어,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는 독자에 대해서 본문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모두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베드로가 이 지역을 방문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갑바도기야 본도, 아시아는 베드로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가 설교했을 때 그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돌아가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는 독자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나타내는 원어는 파레피데모이와 파로이코이가 있습니다. 이두 단어는 문자적으로 볼때 다른 사람의 집에 함께 사는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 언어, 문화,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원주민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 전서의 독자인 나그네는 지역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주류사회에 속하지 못했던 공동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가지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는 시련과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거듭나게 하사 석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늘의 산소망을 주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시련 중에 기뻐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존기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세번째로 베드로는 이방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육체의 정력을 좇는 이방인들의 성과는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서로 거짓없이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피차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성도들이 이막인 중에 살면서 선한 행실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신이 맡은 양들을 목양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문체와 관련해서 저자 문제의 논란이 있는 책입니다. 교부 제롬은 베드로 전후서의 문체가 서로 다른 이유로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두 사람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세련된 헬라어에 비해서 베드로 후서의헬라어는 너무나 투박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는 신라의 도움을 받아 서신서를 기록하고 베드로 후서는 본인이 직접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문체의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지몇년 지나지 않는 시점에 기록된 책이기에 독자들의 상황은 베드로 전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성도들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고난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격려의 서신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초점에 두고서 그들로 인한 도덕적이고 교리적인 부패를 경계하기 위한 경계의 서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이단사조로 인한 위협에 대치하는 서신입니다. 자, 이번 7주차에 만나는 레고네 책,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여러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도전이 되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유익함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번 7주차도 모군들과 함께 완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한주 동안 평안하십시오.